옷인데요. 옷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옷을 제가 손님의 몸에 맞게끔 딱 맞게 해서 제가 고쳐 보겠습니다. 고치는 데 영상을 고치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뭐 고치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잘 나온 것. 소매도 잘 떨어졌고요. 소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데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야 양목 소매는 정상적으로 떨어진 거죠. 저는 파카링을 안 잡고 미싱해서 마쿠라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달았을 도잘살리잖아요 크다 보니까 여기다 접어서 넣었는데 잘 모르겠죠? 이렇게 손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없잖아요. 여기 맞추려면 또 뜯어가지고 다시 해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했습니다. 있는 데는 아무 상관 없어요. 사이드도 잘 떨어졌습니다. 사이드 막 아, 입었을 때 일점 딱 떨어지잖아요. 사이드도 상이만 전체적으로 리폼하는 것을 어깨, 소매장, 기장, 품, 사이드 전체적으로 싹 뜯어가지고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정도의 그 노하우라면 어떤 집에 가서도 배우 받으면서 백화점에 가서도 투어실에 들어가면은 a A뿔 정도는 되지 않을까 A급에서 화합되고 있요 A급. 팀장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그 양복을 이렇게 설정하면은 옷은 무슨 옷이든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코트 같은 건 굉장히 쉬워요 특히 여성 경장 같은 경우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복은 이 실루엣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어요 이 섬에 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소매단 마치고 중요한 부분은 이동소매 소매 돌아가는 이 암홀을 그릴때 잘 그리고 그 암홀을 그린 선을 그대로 이 소매 암홀에다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야 여기가 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안그러면 안 맞으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옷이 보기 싫겠죠 그래 딱 떨어져야 돼요 아주 잘 나오는 옷입니다 손님이 입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스마트 폰으로 굉장히 어깨가 좀 크죠? 소매 기장도 크고 뒤풍이 이렇게 생 있습니다. 바지는 허리가 크고 엉덩이 크고 바지는 먼저 했고요. 바지는 안 찍고 상의만 찍습니다. 2월 상품이다보니까 소매 품도 크고 팔통도 크고 어깨도 크고 이렇게 큽니다. 옷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이 위치 4분의 3을 줄니다 서로 기간을 줄이는데 이쪽으로 줄이면은 이것도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럴 때는 위로 뜯어가지고 어차피 어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깨를 1cm 정도 이렇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리는 그그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이사이드로 커졌는데 손이 이렇게 큽니다 양쪽이 허리선는 많이 트집니다 이걸 간단히 방법은 이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이 있을 때 했는데 방법은 없고요. 전부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장은 4분의 3 1인치 정도 줄일 거고요. 이 사이드로 되어 있어서 기장은 늘릴 수는 없잖아요. 좀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가지가 너무 길어요. 네. 그림을 보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기장을 좀 줄이면서 하는 방법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도 옷을 고칠 때, 집에서도 고칠 수가 있어요. 이 방법만 알면은 순서대로 해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순서대로만 따라서 하면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손서 통과 6인치 거예요. 5인치, 4인치, 5인치가 아니고요. 여기는 그렇게 높는 않는데, 얘기해서 넓어요 지금 보 그래서 기장을 줄이고 나면 이걸 또 떠줘야 되겠죠. 이걸 떼야 됩니다. 이거 미싱으로, 특수미싱으로 박은 건데, 손으로 각쪽 같이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야죠 수선집에서도 이양궁을 고친다는 것은 잘, 사람들이 좀 겁을 내고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요령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 정도 줄일 거고요. 줄일 때는 일단 표시를 해놓고요. 지금 꺾이 선이 여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1 c m 줄여야 되니까요. 여기는 5mm만 줄일 거예요. 뒤판으로. 그래서, 그래서 소매, 마무리 이동선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눈짐작으로 봐서 나중에 할 거고요. 기장은 1인치 3분의 3이죠. 얼마 정도 줄일 건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여기2 그러니까 1인치 3분의 3이에요. 1인치 4분의 3. 소매는 그 정도 줄인다는 거고요. 그러 소매를 뜯어내니까 그러니까 소매 3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소매 이동선을 항상 표시해줘야 됩니다. 이동선을. 재단할 때 알아야 되때문요 어? 그래서 여기도, 이뒤판을 줄일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이뒤판을로 줄일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5mm 정도. 여기는 표시해야 되겠죠이양복을고친다는 것이 이양복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체형이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체형에 맞춰서 줄이기 때문에 거의 맞춤이랑 똑같습니다 붙여놓으면 은 맨 먼저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 제가 그 수천 마리를 옷을 해보니까 옷은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만이 옷이 손이 두번안 가고 한 번에 딱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밑단을 먼저 해가지고 기장을 먼저 짜서 냈니다 이 선하고, 이 나온 대로 같이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았을 때, 합봉하면서 이 선대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미도로쭉 박아서 뒤집으면 딱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맞춰놓으면요 나중에 합봉할 때 굉장히 사나워요. 다른 양복도 하면서 설명을 다 해놨는데, 그래도 또 새로 하니까, 이것은 또한번 설명을 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제가 시키는 방법대로, 하는 방법대로만 쭉 따라서 하십시오. 지금 이게, 이게 박현 선이잖아요, 이렇게 박을 수는 없잖아요. 이리서 이렇게 똑같이 박다 보면 이산하고 딱 됐잖아요. 가운드가딱 맞아서 옷이 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매를 해야 되겠죠. 소매는 1인치 4분의 3 줄인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일단 소매 밑에는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안쪽으로 해서. 옷은 일단은 컬러가 좋아야 되고 원단 흐림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제, 이렇게,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첫 때는 원단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원단은 구김도 안 가고,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있다가 일어나도 느낌이 안갑니다. 폴리스테마이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폴리스테마이드가 반짝거리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착각하잖아요 본다니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안 눌러놓습니다. 나중에 잘라내버리면 움직이잖아요 뭐 움직이면은 혹이 어떻게 되겠어 잘라내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 마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했을 때개신이 안에서 좁고 몸판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런식으로 되어보면 이렇게 크잖아요 패드가 들어가는게 항상 밑에 치가 를 크게 밑에서 받쳐줘야만 이게 쫙 펴지잖아요 이게 개싱이에요 이게 개싱이데 이게 머리카락 그런걸 만들고 있는거든요 이쪽에도 헤드를 빼내야 되겠죠 아까 시접 2인치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만 하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그대로 수평을 잡아주면 여기가 툭 튀어나온다든가,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선빵이 하려면 힘드니까, 테이프로 쳐줍니다. 요즘은, 갑작 테이프가 잘 나와서요. 한번 해놓으면은 몇 년씩 가도 안 떨어집니다. 주머니도, 박아야 되겠죠, 나중에. 여기에 맞춰서, 우락시장을 먼저 잘라내면 맞춰서 4분의 3이나 반인치만 크면 되겠죠. 우팔에 비해서. 8분의, 8분의 5 정도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상당이 커서 뒷판으로 이렇게 줄이려고 했는데 뒷판보다는 이, 여기에서 이렇게 접어주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복선이 더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트를 이걸 뜯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령을 좀 피워서 이쯤에서 다트를 잡아버리겠습니다. 겨드랑이에 들고 다니는 일은 없거든요. 손님들도 잘 모릅니다. 이게 예, 나도 있는데나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래서 1인치 반 내려가서 그래서 여기 허리선까지 지금 1인치 반이죠? 여기도 1인치 반 여기가 왜 이렇게 맞춘다는 얘기죠? 보면은, 다트는 여기 잡아줬거든요. 품을, 상동을 줄이는 거예요. 뒤판으로 줄이려다가 여기가 암홀이 너무 커서, 암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너무 커서 곡선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줄였어요. 주머니 꼬매줬고요. 여기 밑단 터지지 마라고 박아줬고, 여기도 박아줬고요. 여기 밑단도 헛봉하면서 버리지 마라고. 버려졌습니다 어, 이제 닭티를 다릴때에 안쪽으로 다려야 되는데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뒤쪽으로 해도 상관없고 일범은 아릅니다만 원래 정석대로 오면은이안쪽으로 제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에 걸려도 이쪽으로 나왔으면 더 걸리잖아요 이쪽으로 나왔으면 이렇게 그 안쪽으로 해놓으면 밀려서 안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석대 보면 안쪽으로 가는 요 그래서, 이제 앞판을, 이안을 있는 살짝 찍어주고, 여기 안쪽으로. 몸판 이제 품을 잘라내게끔 몸판을 먼저 잘라내고 롤을 잘라야되겠죠 그니까, 여기는 잘라내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1cm씩 줄일 거니까, 그대로 잘라내면 되겠죠, 이렇게. 1cm 잘라내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위에까지는, 여기까지는 1cm 정도. 그래서, 지금 잘라낼 양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여기가 완성선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지. 여기서 이잘주요이쪽으로는잘리면안 돼요.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잘렇르면 아무리 좁아져서 안 됩니다. 마치서 뭐라도 잘라내야 되겠죠. 몸판 잘라낸 만큼만 잘라내면 됩니다. 이거는 6cm. 이동은 앞판에서 접어줬기 때문에 다트를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쳐내지 않는 겁니다 약간만 쳐내도요 앞판은 위에까지 안 쳤지만은 여기는 쳐낼 거예요 눈 c m 씩 이렇게 그래서 예, 잘라져 나가는 양인데 예. 이제 오라도 그만큼 잘라야 되겠죠 살을 안낸 만큼 표시가 되어있죠? 나중에 거기까지 박으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제 암홀 재단을 할 건데요. 어깨선을 맞춰줘야 되겠죠? 어깨선을 맞춰서 이거 놓고 이판도 표시를 이렇게 놓고 여기 포인트만 알면은 다른 것은 뭐 대충 해도 됩니다. 다른 오다고 뭐별 다르게 다를 바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양복이 만드는 사람들도 고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맨날 재단해가지고 패턴 떠서 그대로만 박아봤지, 이렇게 다양하게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맞춘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 노하우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 그냥 막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게 곡선이 제대로 안들어갔잖아요이 지금 꺾인 소매 이동선이거든요 소매 이동선이 지금, 지금 소매 이동선을 여기다 맞추면 됩니다. 나중에 소매도 재단할 때게 이동선하고 이 돌아가는 선하고 소매 암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돌아가는 선하고 이 양복 돌아가는 산하고 똑같이 돌아가야만이 앞에가 딱맞는거예요 소매가 놓이는건데 다른 옷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을 뜰때 우리가 이 소매의 몸판 암홀이 돌아간 만큼 소매 암홀도 이렇게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양복을 입었을때 이렇게 자크런이쫙떨어지는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준을 놓고 이것을 이쯤에 맞춰놓고 몇 센치 시접을 놓고 지금 이만큼 줄인다고 지금 표시가 돼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 이동선에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쭉올라갑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국선이 맞아도 이렇게 해야 국선이 제대로 암홀 허리 밑에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만큼 친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 1cm를 넣고 그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럼 어깨가 지금 이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가 완성선이니까요. 완성선이라고 제가 옷 입었을 때 표시를 해놨거든요, 저. 완성선이라고. 근데 이제, 피점면 1cm만 두고 잘라내는 겁니다. 여기 곡선이 제대로 안 나와서, 여기 약간 이렇게 쳐주는 거죠. 겨드랑이 밑에 곡선을 맞춰주는게 자연스럽게 한장을 넣고 한 번에 잘리기 힘드면 한 장씩 잘라도 될거요 이것은 얇으니까 잘라도 될것같아요 재단가격이 커서 아구힘으로 잘르는거예요이 동국같은 경우는 한 번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한 개씩 잘라야 돼요. 어깨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여기서 그냥 하면은 개싱이 움직여가지고 일하게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미싱에서 가가지고 개싱대로 개싱하고 몸판하고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한번 박아주면은 똑같이 박아주면은 나중에 소매다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 땡겨가지고 막 울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싱판에 가서 한번 그대로 한번 이렇게 5분, 4분의 1로 박아가지고 올 겁니다. 제가 이제 미싱으로 한번 이렇게 쭉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마라. 대싱하고 몸판하고 따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밑에서, 밑에 판이 약간 커야만 이렇게 딱 했을 때딱 놓이면 돼요. 이게 크면 절대 안 됩니다. 돌아간다든가, 여러분은. 그것은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음 양복은 암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음> 어, 여성 정장이라든지 이런 옷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양복은 굉장히 소에 암홀 쪽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니다 여기가 좀 붓겠죠? 박혀야 되는데 안 박히면. 제가 한번 붙여주겠습니 그래서 여기 보면 양봉은 이 암홀 테이프라고 있어요. 이게 암홀 테이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양장에서도 쓰고 양복에서도 쓰어요. 이쪽은 한쪽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다대지라고 그러고, 이거 정바이스라고 그래요. 이쪽은 쭉쭉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이 암홀을 붙여줘야만이 아주 일하기가 좋습니다. 암홀 테이프 이랑 그 그대로 놓고 힘으로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항상 갈기 놀 때는 밑에를 조심해야 돼고 자기도 모르게 잘라버려야 될 수가 있어요. 원판을. 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 하다보면 은 이렇게 잘바매가안 잘라진 데가 있으면 손을 가져야 됩니다. 양복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소매가 양복은 소매만 다할줄 알면 은다 하는 겁니다. 양복 할 수, 어떤 옷이든지 할 수가 있어니 이제 초보자들은 이것을 시간이 많고 그러면 소매를 할 때도 소매를 만들어 가지고 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요 바로, 마크라지 대고, 하카림이 바로 잡아버립니다. 내시겠어. 그래가지고 달아버립니다. 그 방법만 익혀놓으면 아주 유리하게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판을 쳐냈으니까, 우라도 좀 쳐내줘야 되겠죠. 맞춰서. 대충은 맞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맞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약간 크죠, 약간. 항상 몸판 몸판보다는 오라가 커야 됩니다. 3일 정도 이제 옷 거의 다 만들어갑니다. 저쪽에는 우라가 응. 그렇게 안 폈는데 이쪽은 이렇게 크잖아요 또. 이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상관없고. 이다 네, 됐습니다. 다 됐으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뒤판을 뒤판을 이제 꺾어야 되겠죠 이제 꺾어놓고 나중에 이거 박아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한 번에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앞판 하고 박아서 그리고 여기는 밑에서 박놓는 거니까 쉽게, 깔아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으로 안 하고요 그냥 밑에서 박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박을 때는 여기 좀 바퀴가 사나울 거예요 사나운 게아 조금 까다로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아서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그럼 접었으니까 접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박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접어서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놈이 이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맞춰서 박는다 그래도 차이가 나면이 접으면, 어놈을 접든가, 접든가, 이걸 접든가, 이걸 접든가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미식에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사이바하고 파판하고 굽는 겁니다, 지금. 박을 때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라운드로 돌려주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음,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잖 잘했을 때.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아놓고 이걸로 수정하겠습니다. 밑에 치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먼저 박아줘야 요 이렇게 놓고 접은 상태에서. 그냥만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라를 여기까지만 하거든요. 잘라내고. 좀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이제 조금 있다가 우라를 박을 때도 우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보면은 처음 하는 사람도 이해가 잘 안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얘기를 예, 표시를 했는데 뭐라가 여기까지 박아가지고 그냥 붙인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를 갈라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갈렸는데 시접을 한쪽으로 몰아봐도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약간 지금 티파이좀 적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뜯어가지고,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접을, 뒤쪽으로 뭐라고 해요, 이쪽 갈라도 되는데, 쉽게 하려면 뒤판으로 모는 게더낫습니 여기 보면은 일직선으로 나와야 되냐 하면은, 이쪽이 나와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시절이 생기는 수가 있으니까 시접을 조금 늘려줬다가요. 이쪽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옆에 주면 되겠죠? 다 해도 만든 거예요. 나중에 브라를박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응. 접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판이잘 떨어지나 안 떨어질까? 이 사이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초보자들은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데이런여만 알면은 되는데요. 이 옷을 입었을 때, 얘가 울거나 크거나 틀어지면 안 되겠죠. 이게 일자로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바지 입었을 때. 상의를 입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싹 다려주면 좋습니다. 이런 역시. 그러다 만들어가지고 다리기가 더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몸판은 다된 겁니다. 몸판은 다 됐으면은, 암홀을, 소매를 만들어야 되니까, 암홀이 어느 정도 되나, 사이즈를 한번 재봅니다. 여기 네, 암홀 사이즈 재있을 때, 10인치 반 정도? 10인치 반 나오네요. 아홀이 10인치 반이면은, 한, 저 정도의 등치면은, 한, 이렇게 상동 한 100. 정도 되면 10인치 반 정도 됩니다. 상동 100정도, 100사이즈 한11 이렇게 되는 사람은 뭐한 105, 110은 한 12정도 되겠죠. 팔통이 굵은 사람 운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크고 보통 기본이 표준이 한 10인치 반, 10인치 반, 10인치 4분의 3면 그럽니다. 이제 선매만 달면 됩니다. <놀람> 이, 팔을 부리는 요 5인치 4분의 3 나오네요. 조금만 칠 거예요. 근데 팔통이 크잖아요. 팔통이 커서 팔통을 쳐낼 건데 쳐낼 때는 팔통을 쳐낼 때는 앞쪽에는요 앞쪽은요 여기서 약간만 밑에서만 쳐두고요 이쪽은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쳐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암호를 몸판에서 1인치 정도, 몸판에서 1인치를 쳐냈잖아요, 암호를. 그래서 뒤판에서도 1인치를 쳐낼 겁니다, 여기서. 뒤판에서. 암호를 맞추기 위해서. 몸판에서 보면은, 몸판에서 지금 이 정도 지금 접었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음. 잘안 되고 해도 되는데요. 줄어든 만큼만 쳐내는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1인치 4분의 3을 솜의 기장을 손의 기장이 1인치 4분의 3을 줄여야 되잖아요 소매 기장이 네, 소매 산인데요. 2벤치 4분의 3을 쳐낼 겁니다. 시접 포함해서 2벤치 4분의 3이에요. 이정도면 소매 기장을 잘라낼 거거든요. 이 정도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장이.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정확합니다. 제가 보다는 여기에서 이소망을 우리가 그 재단 몸판 재단하면서 몸판의 앞판을 재단하면서 여기다가 맞췄잖아요. 이 선에다가 그럼 여기도 이 선에다 맞추는 겁니다. 이 선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죠 이렇게 그대로 내려갔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앞판이면 앞판이 잖아요 아파이면 이렇게 놨을 때아파이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내려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갈때 그대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인치 2, 2인치 3으로 내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거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6인치 잖아요, 이렇게. 6인치. 그럼 여기도 6인치가 나와야 된다, 이렇 여기도. 나오죠, 지금. 6인치. 그럼 여기를 줄이면서 이 폭이 좁고, 이 폭보다 더 좁아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이게 팔통이 좁아서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이 지금 6인치 4분의 1. 여기도 6인치 4분의 1 조금 덜 됐죠? 약간 좀 키워주면 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약간 더이 정도 그러면 이제 그대로 잘라내보면 됩니다 지금 이 팔통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6 이죠 여기도 16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것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아가는 선하고 이 선하고 이 곡선하고 몸판 앞판에 곡선하고 똑같이 떨어져야 되고요 여기도 뒤판도 몸판 뒤판하고 똑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여기가 체해가지고 이게 여기 체인다는 얘기는 어깨 밑에가 겨드랑이 밑에가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이게 24분의 1만 4분의 3만 그대로 잘라내면 되겠죠 이세를 잡아주고요. 이제 오라를 오라가 크니까 오라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 나는 높죠. 이렇게 올라가요. 대량으로 만들어 놨어요. 옷이 안 맞습니다. 소매선 표시해줘야죠. 여기는 한1인치 정도. 대량을 줘서. 그러니까 소매가 활동량이 안에서 활동량이 있어야지. 안그러면 활동량이 없으면 소매가 땡겨가지고 원판이 웁니다. 우는다는 것은 남는다는 얘기죠. 양복 소매까지 재단했으면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소매 다는 게 금방 다할수 있으니까요. 뭐. 근데 이제, 그런데 초보자들은 조금 힘들겠죠. 금방, 한다, 말로는 제가 금방 한다 그래도, 나 네. 말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에산 표시해주고요. 이렇게 해줘야지, 우라가 남으면은. 이렇게 해서 예량이 시, 지금, 자른 겁니다, 지금. 여량이있을게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소을 파카링을 잡아가지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박아줍니다. 한 2인치 정도 되겠죠. 네. 땡기면서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는 3분의 1만 3등분하면 됩니다. 3등분 2등분 3등분 그리고 여기는 1 1이고 여기는 2만큼 여기는 3만큼 이렇게 넣어줍니다. 땡기면서 이렇게 잘해줄게요. 3 정도 오면은 많이, 이게 당겨야 되겠죠. 밑에 침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손으로 안 잡아도 맞게 돼 있습니다. 겹치지만 않게끔 으면은 밑에 침이 이어주고, 위치 당겨주고. 이노루발 하나만 닦아줘야 돼요. 그래 나중에. 홈에 닿을 때 2cm로 닿으면은, 닿으면은 딱 맞잖아요. 밖으로 안 보이니까. 이마크라이 너무 길어요, 지금. 이쯤에서 잘라버리겠습니다, 아까 1반이었는데1반 정도 나왔던데, 박아가지고, 반대편 박아서 재보겠습니다. 여기도 박은 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해서 시작하는 거요 여기도 아까 이거 좀 잘랐으니까, 여기좀잘라으니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좀더 넣어줘야 되겠죠? 너 많이 네, 네, 조금만 이건 거의 안넣 다시피 사용합니다. 아까 10판이었는데 이 찢으면 만되겠죠 10판이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0판이 나오나 아무리 10판이었거든요. 몇 판이 네, 이렇게 보면. 10판이 나와야 되겠죠? 10이니까 10판. 딱 맞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이제 박아가지고, 아이롱으로, 아이롱으로 다려오겠습니다. 그대로 2cm로 박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 일기이 그대로 박아야 되겠요 박고, 여기도 맞춰서. 일단은 오라를 박아서 몇단을 박아왔고요. 가려서, 가려가지고 소매를 몸판에다 달아보겠습니다. 오라가 겹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달아야 되겠잖아요 왼쪽 손에 소매산 표시가 지금 얘기가 되어있고 여기도 소매산 표시를 켜줘야 되겠죠 나중에 소매 다르기좋게 일단 한번 손에 가면 예, 핀으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맞나 안맞나 일단 소매산을 맞추고요. 밑에서 맞추는게 소매이동선이동선 이동선 여기는 팍카랑이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8분의 3 넣어서 정확히 똑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재단할때게 문판하고 소매하고 똑같이 재단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똑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파카링이 줘도 안 돼. 요 자연스럽게 나왔을때 자연스럽게 똑같이 떨어져요 나머지는 이쯤에서 위로 파카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남는 양 있죠 이거 남는 양은 파카링을 위로 적당한 양을 쪼개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를때는 또 뒤로 넘겨도 돼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손매가 조금 하깥가 많네요 다리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최대한 한번 넣어보고요 이렇게 여기다 한번넣어보면 이렇게 안 지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닦으면서 손으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기서 소매를 달았을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직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옷을 입었을때 마네킹이 딱 걸으면 이게 딱 떨어집니다 소매를 달다보니까 소매가 좀 너무 큰것 같아요 그래서 대드랑이 밑에다가 한 2cm만 접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줘도 괜찮습니다. 이거 뜯어가지고 다시 한다는 게 힘들고요. 접어놓어도 별 표시가 안 납니다. 입었을 때는 모르고요. 그래서 손에 사나가면 접어놓습니다. 여기 하고 여기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별로 맞습니다. 要不我也觉得那别的 도로 같은 거나 캐시나 같은 거는 쭉쭉쭉 땡겨서 박으면 되는데요. 이건 좀 거의 파카링이 안 잡히거든요. 파카링 조그만. 근데 이제 거의 맞는 편인 거죠. 손해가 특별히 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판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대로 돌아가야돼 조금만 틀어지게 박으면 여기가 안됩니다. 여 이건 정확한 거에요. 뛰진 않았고요. 전혀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쪽 감각을 살려서 이쪽은 그대로 똑같이 박으면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박아야겠죠, 자연스럽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박아야 되는 거예요. 생겨서도 안 되고 너무 밀려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파카님을 살살 주면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손으로 잡아줘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올바를 들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손 사이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안 되는데,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밑에 칠이 당기고, 이렇게 잡고, 눌러주고, 이렇게. 근데 이 위치가 찍힌다든가 겹쳐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잖아 이렇게. 이때 이렇게 해서 잡고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그대로 가고. 그 그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저쪽 반대편에서는 이것을 1cm 정도 접어줬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쪽도 접어줘야 되겠죠. 그냥 혼자 하면 잘하는데 카메라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잘안 되는데. 뭐이 정도면 잘하는데도 여 기서 제거 적인 거 죠？뭐 겨드랑이 밑 에다. 은 항상 이 떠주면 쪽이 뒤쪽으로 가거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다가 야되고 뒤로 4분의 2 정도 가고 그래서 그대로 놓고 똑같이 가업합니다가은선 바로 옆으로 가는 거 원래는 이걸를 밖에서 손으로 떠줘야 되는 데요어떻데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지에요. 혼자 하는 거니까 미신경을 과감하면 더 튼튼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옷도 더 치료에서 더 낫습니다. 대충이보도 떨어지지도 않고 강라보고 있죠. 고 아까 표시를 해놨잖아얘가 트임을 이죠여기까지게 박았으면은, 여기는, 한 밑가시로 가아되겠죠 잘라놨으니까, 4분의 1만 그대로 똑같이 박으면 됩니 6mm 정도 되겠죠? 곡선을 돌릴 때에 자연스럽게 똑같이 돌려줘야 됩 곡선이 잘 돌아가야만이 나중에 고로시 입어버리고, 다림질을 할때게더 예쁘게 나오는데 여기 박을 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박을 때 이것을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고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고 밑에 침 땡겨주 위에 침 땡겨주면서 박어져야만이 밑가시가 나중에 밖에서 울지 않는 그래서 박서 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위에 침 땡겨주고 여기를 향해서. 쪽, 쪽. 아, 여기는 아까 박았던 식의 반대로 박아 그 다음 같은 곡선을 자연스럽게 잘 박아줘야만 이것이 나중에 아, 이런 게잘 떨어지는데, 곡선이 안떨면 옷이 어딘가 모게 통이 안나고실엣이안나 곡선이 잘나와야 여기 가고때는 반대편으로 똑같이 가고겠죠 저쪽에 박듯이 이쪽은 밑에 치는 땡겨주고 위에 치는 이어주면서 밑에 치는 땡겨주고 위에 치는 이어주면서 손에 부터 달구요 빼가지 이렇게 놓으면 은 여기가 뒷판이면 잖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놨습니다 저기요? 놨으니까 이렇게 되면 은 뒷판은 뒷판끼리 기판 아, 판은 앞판끼리 그래서 위로 껴다고 하는거예요 아까 제가 어떻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해가 8분이상 이동됐잖아요, 앞쪽으로 여기 우라도 해가지 이동된 니가 이요 거의 다 돼갑니까 지금. 이렇게 뺐을 때 겨드랑이 길이 이렇게 왔는거죠. 이렇게 봤을 때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뒤판이냐아 뒤판 기판 사이가니까 이쪽은 뒤판이고 이쪽도 뒤판이고 이렇게 났습니다. 홈의 이동선이 8분의 3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 터뜨리겠습니다. 이것을. 네. 앞쪽으로 8분의 3 이동해가지고, 여기를 시작합니다. 이쪽은 위에서 시작했지만 이쪽은 밑에서 시작합니다. 이쪽도 위에서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기가 편한 하는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줘서 여기도 어깨를 찝어줘야 되겠죠 원판하고 원판 어깨선하고 오라 어깨선하고 지어서 남은 선이 약간 밑에 박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됐고요 이제 뒷판을 박아야 되겠죠? 뒷판 오라를 이것은 접어서 이렇게 박은, 박는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박을 거고는 빼내고 박으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부터 박을 거예요 여기가 당기나 안 당기나 봐야 되겠죠? 멍청하고, 양변하고, 이런 어떤,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춘다. 제가 아까 접어놨잖아. 접어가지고 표시를 해 놨잖아. 여기만큼은 받아라. 이렇게. 여기 받을때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받습니다. 표시해둔 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가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맞춰 여기도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만 해 놨으니까, 이 부분 있 잖아요?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해서 라는 이놈 에다가, 여기 에다가, 이놈 에다가, 여기 에다 이렇게 맞추 는 거예요. 표시하고, 표시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뒤집도 생각하면. 완전히 뒤집기 전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테이프 붙여주면 되잖아요. 간단하겠죠? 그데싹 뒤집어서. 여기를 박으면 이쪽으로 본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뒤집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박아왔고요. 앞판이거든요. 앞판 시저 3mm만 놔두고. 딱 잘라버리면 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뒤집어야 되겠죠. 뒤집을 때는 뒷판으로 그래서 제일 먼 쪽이 어딥니까? 제일 먼 쪽을 이렇게 잡고 손으로 쭉 빼면 됩니다. 이렇게 만져줘야, 이거 잘, 브러시가잘 됩니다.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이렇게 만져줘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한 번에 눌러버리지 말아요. 자연스럽게 놓고, 원양만 한번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나 안 되나. 그래갖고, 잘 됐다, 이것이. 원양이 제대로 나왔다면 싹 눌러주면 되죠. 여기는 또 실로 또 줘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곡선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곡선이 잘 나왔잖아요. 싹 다리면 주고 떠주면 되겠죠. <웃음> 이제 완성이 다 됐고요. 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항상 다릴 때는 우락가 안에서 겹치지 않게끔 잡아줘야 됩니다. 완성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소매도 잘떨어졌고요 소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양목소매는 정상적으로 떨어진거죠 저는 파카링을 안잡고 미싱해서 마크라지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달았어도잘 살렸잖아요 그래 크다보니까 여기다 접어서 넣었는데 잘 모르겠죠 이렇게 뭐손 들고 다니는 사람들 없잖아요 여기 맞추려면 또떨어지고 다시 해고그래서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했습니다. 있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이드도 잘 떨어졌습니다. 사이드. 딱 입었을 때 일단 딱 떨어지잖아요, 사이드도. 뒤집건데 Made in e t 이라고 써져 있죠? 작아지시다니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잘 떨어졌어요. 앞에도 싹 떠줬습니다. 앞에도 아까 여기 뜯었잖아요 뜯어서 완성해서 싹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품 구찌 옷이 한 벌이 완성이 됐습니다. 바지는 다 했고요. 바지는 두 장이었는데 바지는 하도 그재단하는 모습을 이런 것은 많이 있어서 바지는 안에 그 상의만 전체적으로 리폼하는 것을 어깨, 소매장 기장, 품, 사이드, 전체적으로 싹 뜯어가지고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정도의, 그, 노하우라면은 어떤 집에 가서도 배우받으면서, 백화점에 가서도, 그, 수소원의실에 들어가면은 A, A 뿔 정도는 되지 않을까. A급에 소화합니다, a 급 팀장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그 양복을 이렇게 할줄 알면은 옷은 무슨 옷이든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코트 같은 건 굉장히 쉬워요. 특히 여성 경장 같은 경우는 그냥 바퀴만 하면 됩니다. 그데이 양복은 이 실루엣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어요. 이 섬에 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듯이 섬에 단 마치고 중요한 부분은 이동 섬에 섬에 돌아가는 이 암을 그릴 때잘 그리고 그 암을 그린 선을 그대로 이섬매의앞머리다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야 여기가 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안그러면 안 맞으면 이렇게 부러요. 그 옷이 보기 싫겠죠그래딱 떨어져야죠. 아주 잘 나오는 옷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여성 정장을 한번 그 패턴 뜨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해도 자꾸 저렇게 저 얼굴로 자파에 안 나오니까요. 마음 네. 에 드십니까? 네. 거울 보고 얘기하십시오. 마음에 드세요? 네. 예. 네. 저 한번 봐 보십시오. 아, 저 한번 봐 보십시오. 배탄창.